안녕하세요 랑스형입니다 지난번 1차 공동구매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1시간도 안 돼서 순식간에 마감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2차 공구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오늘 행사 정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에 행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2차 공동구매 행사 제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코타 에깅 로드, 오스칼트 쭈갑 로드 샤키3 스피닝릴, 하이와200 베이트릴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을 다시는 볼수 없는 역대 최저가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개 제품은 저도 모두 가지고 있고 성능과 품질은 이미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알리익스프레스 13주년 행사기간에 맞춰 진행되는데요 올해 첫 번째 S급 규모의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공구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굉장히 큰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은 3월 20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3월 27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총 7일간 진행되는데요 공동구매 할인 코드는 오후 5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할인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제 채널 커뮤니티란에 따로 남겨놓을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공동구매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오스카트 낚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등 선상낚시에서 전천으로 쓸수 있는 낚시대입니다. 길이는 1.7m에 로드의 무게는 약 90g 정도가 나가고 티타늄 팁을 탑재하고 있어 끝보기 낚시에 사용하기 좋은 로드입니다. 자세한 제품의 정보는 우측 상단에 리뷰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구 수량은 ML대로만 150개를 준비했고 최종 할인가는 22.52달러 원화로 약 29,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제품은 코타 에깅낚시대입니다이 제품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리뷰했던 제품인데요 간단하게 스펙만 말씀드리면 길이는 에깅대에 많이 쓰이는 8.6피트 2절대 낚시대고요 로드의 무게는 1 0 0 g 로어 허용 무게는 4호 애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세한 제품의 리뷰는 우측 상단 링크에 있는 지난 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구 수량은 M대 100개, ML대 50개, 이렇게 총 150개를 준비했고 최종 할인가는 27.36달러, 원화로 약 36,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샤키3 스피닝릴입니다. 지난번 1차 공구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고 추가 요청이 많았던 제품이라 이번에도 2,000번과 3,000번 제품으로 모델에 상관없이 150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100개도 20분만에 순삭이 된 제품이니 행사가 시작되면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종 할인가는 20.25달러 원화로 약 26,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와이백 베이트릴 입니다 이 제품도 1차 공구 때 순식간에 품절이 된 제품이고 추가로 좌핸들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우핸들 100개 좌핸들 100개 이렇게 총 200개를 준비했습니다 옵션은 민물용 기본스풀과 바다용 딥스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 하시는 낚시 장르에 따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할인가는 옵션에 상관없이 23.02달러 원화로 약 3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영상 설명란이 나오는데요 3월 20일 오후 5시 30분에 이 영상 설명란과 제 채널 커뮤니티 란에 각 제품의 상점 링크와 할인 코드가 업데이트됩니다 먼저 할인 코드를 복사를 해주시고 원하시는 제품의 상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점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가격은 행사 전 가격이고요 3월 20일 오후 4시에 행사가 시작되면 행사 가격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여기서 공동구매 제품을 선택하시고 바로 구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결제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프로모션 코드 입력창에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행사 전이라 상시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사 때는 시작 가격 39.36달러에서 자동할인 5달러, 공구할인 코드 7달러를 적용받으면 최종 가격 27.36달러, 원화로 약 26,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동일하게 각제품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더 여유있게 수량을 준비했지만 워낙 인기 있는 제품들이라 금방 품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행사가 시작되면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할인 코드는 제품당 한 개씩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제품별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총 4개 제품에 코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개의 제품에 두 개의 코드는 사용하지 못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개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면 한 개는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하시고 나머지 수량은 일반 행사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할인 코드를 사용 못해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은 오후 4시부터이지만 공구 할인 코드는 오후 5시 30분에 공개가 되니까 할인 코드를 사용해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시려면 오후 5시 30분에 오픈되는 코드를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공동구매를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